안녕하세요 최지부입니다 오늘은 현관 방충망 교체하기를 셀프로 해보려고 해요 찢어진 방충망 보이시나요? 먼저 방충망을 교체를 하려면 방충망을 틀을 뜯어내야 돼요 이렇게 방충망 틀을 뜯어내는데 이게 작은 틀이라서 저 혼자 했는데큰 틀은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하시는 게 수월해요 키 부분에 있어서 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뜯어낸 방충망은 물티슈로 쓱쓱 닦아내고요 그리고 저렇게 롤러로 방충망 틀하고 방충망 사이에 붙어있는 고무 가스켓을 뜯어내 주셔야 돼요 저렇게 제거를 해주시는데 저게 사갔으면 끊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끊어졌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또 다시 쭉쭉 뽑아내 주시면 돼요 저렇게 가스켓을 다 뽑아내셨으면 이번에는 방충망을 뜯어주세요 방충망이 들러붙어서 잘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힘을 가하면 뜯어지니까 무조건 힘을 가해서 방충망을 뜯어주세요 방충망을 다 뜯었으면 이번에 새 방충망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방충망은 방충망 틀 크기에 맞게 잘라주시면 돼요 방충망 틀 크기에 맞게 방충망을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무 가스켓을 롤러를 이용해서 꾹꾹 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롤러가 동글해서 정말 쑥쑥 밀기만 하면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저렇게 쭉 정말 그냥 쭉 밀어주시면 돼요. 쭉쭉쭉 밀어주시고요. 음, 테두리 부분에 나와있는 방충망 나머지 여부는 가위로 쭉쭉 쭉 밀어서 잘라주시면 정말 쉽게 그냥 잘려요. 그렇게 완성된 방충망은 다시 제자리에다가 끼워 넣어주시면 방충망 교체는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참 쉽죠?